안녕하세요 호중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아직 다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탁구장에도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영상은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인데 오늘 편집해서 올리게 되었네요 지금은 그래도 걷는 데는 지장이 없고 아직 운동은 못할 정도이지만 그래도 회복이 되고 있으니 조만간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중급정도 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학부를 하다보면 잘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사실 계속 잘될 수는 없고 듣다 안 듣다 하면서 조금씩 발전합니다. 학부가 잘 되지 않을 때이 행동 하나 때문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도 되고 그런 분도 몇분본 적도 있고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좋지 않은 행동이 뭐냐면 별것 아닙니다. 러버에 관한 것입니다. 탁구는 아주 섬세한 운동이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다고 러버를 바꾸거나 라켓을 바꾸거나 하는 것은 감각을 더 헷갈리게 해서 아주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들을 자주 하는 분들이 대부분 중급자, 4에서 5부 분들이 정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탁구의 최고로 생각이 많아지고 잘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기존에 쓰고 있던 러버나 라켓을 바꾼다고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안되는지 이유를 찾는 게 맞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러버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가 잘 되지 않는다고 러버를 바꾸는 것은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러버를 바꾸면 감각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는 수립나 볼 맞는 타이밍, 임팩트 등등 여러 가지가 미세하게 변해서 감각을 더 잃어버릴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모로 평이 좋은 러버를 하나 고르고 그 러버 한 가지로만 꾸준히 연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좀더 정확하게 본인의 감각이라던가 스윙, 임팩트 등을 변화시켜가면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디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일 없도록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